네, 가상화폐 주간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랭킹팅스의 김원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한주 가상화폐 시장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주 흐름이 어떻습니까 어, 일단은 네. 주초에는 네, 어, 긍정적인 ETF에 대한 승인 소식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기관의 긍정적인 얘기들도 전해지면서 강보와 푸름을 그대로 잘 이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통해 시장 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비알 인덱스는 47.65포인트로 시작해서 4.57포인트 하락하며 43.0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시면 주초에는 강고와 푸름, 그래도 괜찮게 잘 이어갔거든요. 그러나 단기간에 비트코인이 6,200달러에서 8,200달러 선까지 급등하며 조금은 부담감이 있었죠. 그래서 네. 조정이 이루어지며한 네, 주를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주초에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좀 후반 들어서 좀 부담감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군요. 네. 자 그러면 개별 종목별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흐름이 좋았을까요? 어, 이번 네. 주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 지금 어 토요일까지도 7,500달러 선에 거래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주초에 8,200달러로 시작을 했는데 700달러 정도 하락을 하면서 토요일 오전까지거든요 제가 오후 1시까지 또 살펴보고 있었는데 7 5 0 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7,069달러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유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장외 거래에서 이제 장내 거래보다 두배 정도가 더 많은데 OTC에서 이제 투명 상이 이루어지며 주말에 좀 급락하는 많은 모습을 보였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60달러로 시작을 해서 50달러 하락하며 현재는 41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 지금 주말 사이에 조금 가격들이 비트코인이 특히 많이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개별 종목 성과 이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BR 인덱스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리플은 2.94% 아이오타는 4.67% 아, 네. 빨간불이 많네요. 다 네.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8.7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 특히나 지난주에 또 괜찮은 성과를 보였었던 비체에는 이번주에 3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좀 시장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쪽은 그래도 겨, 가격을 좀 견고하게 버티는 듯한 모습이고요. 네. 알트코인들은 상대적으로 변동 성성이 매우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변동성이 적지만 알트코인들은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큰한지를 보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현물시장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선물시장은 어땠을까요 네 CME 네. 거래소 주말 사이에 제가 이제 투명상에 조금 이뤄지면서 많이 빠졌다고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315달러 현재 하락하면서 7055달러에 현재 CME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8월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CBOE 거래소는 현재 370달러 하락하면서 7,025달러에 현재 8월물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어, 주말 사이에 투명상들이 조금 벌어진 게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군요. 네. 그래도 다시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오늘 또 소식들도 많이 있거든요. 가격이 올라갈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한 주를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말에는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오늘 가지고 나온 이슈들이 또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번 주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상화폐 시장 이슈 함께 살펴볼게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어 네. 일단은 첫 번째는 모건 스탠리 소식을 한번 좀 네.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암호화폐 전문가들을 대거 현재 영입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렇습니까? 네. 네. 최근에는 크레딧 스위스에서 12년간 근무했었던 암호화폐 전문가를 지금 최근에 디지털 자산 운용팀의 사장으로 고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JP모건의 이 제이미 다이먼 CEO는요. 비트코인 자체는 프라우드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기다. 라는 발언을 한번 일전에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예, 근데 반면에 어 모건 스탠리의 CEO인 제임스 고먼 같은 경우는요. 음. 어 상당히 하이 스페큘레이티브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투기적인 요소가 많지만 그래도 상당히 흥미롭고 그리고 우리 삶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어 모건 스탠리 또한 긍정적으로 현재 시장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도 전해드렸던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그리고 블랙락, 그다음에 SBI 등 금융기관들의 좀 움직임의 행보에는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전에는 좀 부정적인 발언을 했을지라도 좀 나중에는 좀 네. 이런 견해들이 많이 바뀌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네. 상당히 좀 많이 부정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뭐 사기다, 네. 뭐 튤립 버블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들이 네. 있었는데. 어저 또한 이제 금융권에서 넘어왔듯이 네. 이렇게 조금 많이 이동되는 현상들이 점점 더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또한번이폴 크루그먼 같은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네, 경제학자들의 한번 입장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폴 크루먼 교수가요. 이번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조금 비난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냈습니다. 네, 그래서 높은 거래비용과 규제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테더링의 부재를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은 상당히 붕괴될 수 있다라는 아.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투자자들의 의심이 확산되면 모두 다 쓸모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재밌는 거는 2016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올리버트 교수가 또 이런 말을 했죠. 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아직은 발전되지는 못했지만 어 최근에는 블록체인 자문사인 프리즌그룹에 선임 자문위원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적 이론, 계약 이론과 그리고 시장 설계, 그리고 게임 이론과 그리고 사회적 선택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도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기록할 것이라는 좀 도입을 해서 방향성을 나아가겠다라는 좀 상반된 의견을 보이기도 했는데 네. 노벨 경제학상들의 좀 잇따른 다른 행보들이 음.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도 재밌게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최근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맞게 될지 저희도 많이 궁금해지는데 네. 향후 추이를 좀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가운데도 비트코인 관련된 선물 상품이 또 출시가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뉴욕 증권거래소 n i s e 라고 하죠. 네. 그래서 거의 최대 증권거래소라고 얘기하 할수 있는데 어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어 비트코인 선물로 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출시할 거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자주 마시는 커피숍이죠 음. 스타벅스 그리고 bcg 라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네. 제휴를 맺어서 현재 플랫폼을 출시한다라는 아, 계획을 발표하기도 그렇세요.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암호화폐를 무엇에 쓰냐라는 이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 현재 실용성적인 측면은 솔직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 NIS에서 이제 나오는 플랫폼을 계기로 어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에 대한 실용성적인 측면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접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욱더 실생활에 쓸수 있는 만큼 앞으로 더 향후를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국제 이슈 한번 살펴보는데 국내 이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어, 제가 최근에 네. 또 국내 이슈들이 안 좋은 소식들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섬이 어, 은행과의 제휴가 현재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상계좌 발급이 현재는 멈춰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고객에 대해서는 현재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신규 고객 같은 경우는 현재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가 없는 상태까지 현재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올해 초에는 신한은행과 현재 계약이 종료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농협까지 계약이 종료가 될 경우에는 상당히 고립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빈재 빚섬 관계자 같은 경우는 현재 견해를 좁히면서 계약을 다시 성사할 수 있도록 현재 합의에 거의 다 이르렀다. 그래서 조만간 암호화폐에 대한 가상계좌를 다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 한번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많이 됩니다. 네. 자, 이런 한편 이 블록체인 기술을 또 도입해야 한다는 그런 견해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금감원에서나 네.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 작년 그렇죠? 말에 올해 초에 많이 네. 내비쳤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증권거래 전반에 걸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 라는 음. 금감원의 이제 좀 다른 견해를 볼수 있는 입장을 보였고요. 어, 해외에서 이번에 보고서가, 아, 국내에서 금감원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해외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도입현황 및 치사점이라는 보고서가 하나 나오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어, 암호화폐 같은 경우가 증권거래 많이 이용되면서 상당히 투명하고 위변조 방지를 할수 있는 장점들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어,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방식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해킹에도 취약하고 비율적이라는 효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 호주 같은 ASX 거래소 그리고 미국의 나스다 그 다음에 일본의 JPX 거래소 같은 경우는요 이미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증권거래에 현재 도입을 해서 현재 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어,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거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많이 도움될 수 있다는 라 생각을 가지고서 또 이제 물론 뭐 입장을 바꾼 것들은 그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다는 라 부분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주 나오셔서 가상화폐 시장 동향을 전해주시는데 매주 나오실 때마다 조금씩 발전되고 조금씩 네.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도 가상화폐 시장 동향 김원규 대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